사준택 부평구청장은 겨울철 재난안전을 대비한 현장 점검에 나서 대응체계 구축 및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부평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행사를 진행해 수확한 경작물을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나눔실천에 앞장섰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11월 넷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16일 백운고가교와 청천1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재난안전에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15일까지 실시하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맞춰 대설 한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이날 점검은 백운고가교 자동재설장비 작동 여부와 재설자재 보관상태, 대형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및 한파 대비 실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와 사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안전분야에 있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며 긴밀한 민관·군관 협업체계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5일, 가롤샘 텃밭에서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갈산 일동 지역주민,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회원 등 7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는 텃밭 경작물 수확체험을 실시했으며 수확한 작물 배추 755포기, 김장무 750kg, 알타리무 425kg은 갈산일동분여회, 부평구 노인복지관, 푸드마켓 1, 2호점에 기부됐습니다. 갈산일동분여회는 기부받은 배추와 물을 16일 진행하는 2021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사용해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텃밭 경작물 수확체험과 더불어 부대 행사로 토종 씨앗 3종, 청방배추, 청근대, 괴산찰토마토 나눔과 도시 텃밭 활동 사례 사진전을 진행해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정성껏 기른 작물들을 수확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드리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좋은 일을 하니 날씨도 도와준 듯 맑고 포근해서 행사를 수월히 진행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부평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니어 비건 카페를 운영합니다.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2021년 시장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부평동에 위치한 카페어울림 본점을 리모델링하고 비건 카페로 새단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윤리적 가치 소비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시니어들이 만드는 건강한 먹거리가 기대됩니다. 부평구는 지난 13일 골포천에서 2021년도 하반기 골포천 자연형 하천 대청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봄, 가을 2회씩 진행하는 하천 정화 활동을 통해 이번에도 굴포천에 대한 애착심을 강화하고 건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부평군의 주요 교통중심지에서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속도 5030및 교통안전 춤춤 챌린지 교통안전 플래시몹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플래시몹 현장과 주민반응을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 채널과 SNS에 게시함으로써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부평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2021년 10월 20일 이후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를 구입한 구평구 주민등록 세대인데요. 설치일로부터 한달 이내 신청하시면 세대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구평구 캠프마켓이 11월 25일 캠프마켓 B구역에서 인포센터 개소와 개방 확대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캠프마켓 오늘의 내일은 시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명칭으로 안내소와 소통 및 전시공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념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담장 철거 퍼포먼스, 인천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부평구 풍물단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고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연속 400명대를 이어오더니 16일에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죠.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건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60대 이상 확진자의 위중증 비율은 79%를 넘어섰고 사망자 10명 중 6명꼴로 백신 접종 미완료 고령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상황이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비상계획을 내릴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정부는 매주 다섯 단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일상회복을 이행할지 중단할지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상회복을 위한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평구의 정책과 생활정보, 우리 마을의 생생한 소식,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부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